여러분 안녕하세요, 효진입니다. 예? 예? 하, 요즘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영상 제목이 다이어트 일기더라고요. 아침에는 붓기에 좋은 차를 마시고 응? 예? 예? 맛있니? 빵과 빵과 흑당 버블티를 먹네요. 이제 운동을 하는 걸 보여 주겠죠. 일단 멍 때리고 운동을 하겠죠. 예? <웃음> 점심... 점심을 먹는구나. 음... 김밥이랑 고구마 튀김... 어... 계란... 아니, 다이어트 일기라고 저장해놓은 이유가 뭐야? 그리고, 김밥을 먹습니다. 일단 먹고 싶은 건 먹고, 운동을 할 거예요. 짜잔! 뿌이! 응? 끝났어? 결국 난 어떻게 해도 죽는 거군요